이 소식의 차이입니다. 다음 개요물시입니다 여러들 감사합니다 다음은환진행로 입니다. 이번 정류자는 한진행으로입니다 다음은 정관콘플러스입니다 일곱까지. 정류장은 전광 콤플러스입니다 다음은 신동아 파밀리의 정문입니다. 부산 마을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